요거요거 요거 소세지를 먹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왜안먹이 그래? 이거, 왜거 먹던 건데? 지금 먹을 맛이안 이거, 이거. 이찾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